우성이라는 사람이 의외로 좀 성격이 좀 특이하고 틀리네 성격이 진짜 좋은 사람이네 이정재라는 사람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은 조금 호불호가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좀 좋아하는 사람, 싫어하는 사람 이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음, 그래 그렇게 하자 또 이렇게 어, 서로가 잘 받아주고 두 분이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두다 결혼은... 안녕하세요.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암 김정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사, 사주도 알려드리고 누군지도 미리 알려드릴게요. 왜냐면 이거를 두 분의 케미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한 분은 정우성 씨. 정우성? 정우성 씨 모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? 아유 그리고 다른 남자분은 이정재 씨 오, 생년이부터 불러드릴게요. 음. 정우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마음을 보잖아. 이 사람은 좀 오픈 마인드야. 성격이 까칠한 면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. 이제 보면 되는 거지. 적이 없는 사람. 굉장히 둥근 사람이지, 그치? 적이 없으면 둥근 사람이거든. 이정재라는 사람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은 조금 호불호가 있는 사람이야. 자기가 좀 좋아하는 사람, 싫어하는 사람. 요렇게 구분을 좀 두는 사람이다. 이제 보면 되고. 정우성이라는 사람은 전혀 구분을, 구분을 거짓말 안 두는 편. 자기한테 친절하거나 좀 이렇게 친분을 좀 가져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다가가는 편이고 근데 정우성이라는사람이 먼저 다가가기는 좀 힘들어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일적인 면에서는어 서로가 잘 받아줘 그 의외로 내가 지금 이렇게 딱 봤는데 정우성이라는 사람이 의외로 좀 성격이 좀 특이하고 틀리네 성격이 진짜 좋은 사람이네 정말 까칠한 게 뭐가 한게도 없어 오히려 이이도리를 놓고 보잖아 이정재가 깐타시오히려 이정재가 자기 주장을 좀 하는 성격이지 정우성이라는 사람은 다 받아주는 성격이야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음, 그래 그렇게 하자 또 이렇게 나가는 반발을 안 하는 성격 정우성이가 이렇게 놓고 보면 겉으로는 보면 진짜 젠틀하고 자기 거 챙길 거 같고 깍쟁이 같은 성격이잖아 근데 정우성이를 이렇게 내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딱 놓고 보잖아 그지? 우유부단한 성격이야 어놀랍네 놀랍네 어 놀랍네, 어, 놀랍네. 이번에 그두 분이서 펀트라는 영화를 이제 해요. 응. 그두 분의 그 기운으로 잘될수 있을까 해서 한번 가져왔어첫 작품 치고는 핫해. 아니 근데 이 정우성이라는 사람이 잘 받쳐주는 거 같아. 자기가 막 이렇게 까칠하게 하면서 자기 주장하면서 자기가 돋보이고 막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네네. 이 사람은 그러진 않아. 두 분이서 앞으로 이렇게 지내는데 불안하고 이런 거는 뭐 아니 그런 거 없어. 뭐 서로 뭐좀 조심해. 없어 없어. 없어, 없어. 없어요. 그 정도로 좋아해 <웃음> 괜찮아요. 오히려 이렇게네, 요 둘이를 놓고 보면 이정재가 까칠하다니까. 이 정우성이라는 사람은 그런 게 없다니까. 일적인면 말고 다른 면도 한번 여쭤볼게요. 음, 음, 음. 두 분이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. 두분다 결혼은 안 보여. 두분다 너무 잘 나가시고 그런데 왜? 운이 없는 걸로 보여이 사람 사주를 놓고 보면 이 사람 사주가 결혼을 못하는 사주자 짝이 있으면 오히려 이 사람은 기운이 꺾여버리기 때문에 안 좋은 사주지. 이 정우성이라는 사람은. 그냥 만인의 남자로 사는 게 오히려 덜 외롭고 더 돋보일 수 있는 사람인 거고 이 정우성이라는 사람은 짝을 만나잖아. 짝을 만나면 오히려 이 기가 꺾여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지. 인생을 놓고 보면. 어, 이정재 씨는. 이정재는 해도 돼, 이 사람은. 결혼 못 하는 사주는 아니야.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자기의 꿈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열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, 이 사람은. 자기가 살아가는데 앞날에 대해서 자기 일적인 부분에서 태클이 오거나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안 하는 거지.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정재라는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지.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는 거잖아. 그리고 정우성이라는 사람은 여자하고 나이 차이가 있잖아. 엄청 많이 나는 여자를 만나면 또 괜찮아. 열일곱, 열여덟, 뭐, 스무 살. 요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, 많이 나는 여자분하고 살면은 그 기가 꺾여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.